자 드라이버, 세게 쳐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굳이 살살 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공을 정확하게 페어웨이에 떨어뜨리고 공을 살리기 위해서는 공을 가볍게 치는 게뭐 힘의 70%, 60%만 사용해서 치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더먼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시원하게 공을 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의 힘을 주고 공을 쳐야 돼요. 드라이버는 강하게 쳐야지 골프가 더 재밌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 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드라이버는 세게 쳐야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드라이버는 잘 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좀 울렁증이라 그래야 될까요 좀 겁을 먹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드라이버 오비가 나지 않기 위해서 드라이버 정확한 컨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드라이버를 칠때 굉장히 힘을 쭉 빼놓고 이렇게 움츠리면서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윙을 제대로 해주지를 못하고 속도를 줄여가면서 내 몸을 다 사용하지 을 못하고 움츠리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무서우니까 미스샷이 날까봐 공이 하늘로붕 뜨기만 하고 나가질 않을까봐 공이 오비가 날까봐 그러면은 우리의 골프는 점점 재미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재미있으려면은 스윙이 좀 시원시원해야지 내가 공을 치는 맛도 좀 나고 드라이버도 빵빵 질러줘야지, 공이 좀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다음 샷도 재미있어지고 같이 치는 사람들과 분위기도 좀더 부드러워지겠죠. 자, 근데 이거를 죽이지 않으려고, 살려놓으려고, 페어웨이에 올려놓으려고, 미스샷이 싫어서 방금 친 것처럼 툭툭 힘을 치고 힘을 빼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안 나가요. 안 나가면 은또 세컨샷에 우리는 긴 클럽을 잡아야 되고, 그럼 또 공이 안 맞겠죠. 긴 클럽은 아무래도 짧은 클럽보다는 공을 맞추기가 더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거리가 안나가서도 스트레스인데 세컨샷도 안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투퍼 투언을 못해요 그러면은 버디퍼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골프가 재미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러면은 재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되냐 빵빵 시원하게 때려야돼요 시원하게 때리면 안된대요 그래야지 공이 아, 시원하게 때리고 세게 때리면 공은 다죽는데요 맞아요 죽을 확률은 조금 더 높아요 다만 내가 어떻게 힘을 주고 어디에 힘을 주고 어느 부분에 힘을 주고 어떤 타이밍에 힘을 주냐가 중요한 거지 단순히 세게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타이밍을 알고 그 타이밍에 그 근육에 그 위치에 힘을 쓴다면 라은 우리는 공을 세게 치면서도 공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힘이 들어가는 타이밍만 알아준다면 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분한 거리가 나면서 시원하게 공을 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힘이 사용하는 힘이고 어떤 힘이 버텨주는 힘이냐 백스윙 때는 버텨주는 힘이에요 우리가 멀리 거리를 보내기 위해서 뭐 백스윙을 빠르게 가서 그 반동으로 다운스윙을 세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그 반동이라는 거는 내가 백스윙을 어떤 파워로 가냐에 따라서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하게 똑같은 힘을 공에다 줄수 없어요 어떨 때는 조금 세게 나가고, 어떨 때는 조금 적게 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타이밍도 틀어지면서 컨택이 이상해지겠죠 이게 바로 세게 치면은 공이 오비가 난다라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스윙은 버텨주는 힘, 눌러주는 힘. 우리가 백스윙을 갈 때는 최대한 조용하게 몸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클럽이 원을 그리면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백스윙 때는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는 버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백스윙 때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힘을 꾹 모으면서 쭉 올라갔으면 이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사용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버텨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써야 돼요 자, 그게 어느 부분이냐 바로 오른발 오른발은 버텨주는 역할도 있고 사용하는 역할도 있어요 좀더 안정적인 컨택을 위해서라면 은 오른발을 최대한 붙여놓은 상태에서 임팩트를 가져가시면 은 내가 다른 부분에 힘을 쓰더라도 좀더 정확한 컨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강하게 때리더라도 오른발을 최대한 지금처럼 잡아주시면 은 스피드는 충분히 나오면서 파워는 충분히 나오면서 공은 이렇게 힘있게 나가요 자 이렇게 되면서 같이 버텨줘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코어예요 우리가 다운스윙을 들어갈 때 몸을 익스텐션을 시켜준다고 라 하지만 우리의 코어에는 어느정도 힘이 들어가서 몸이 젖혀지지 않게 붙잡아줘야 돼요 오른발과 코어는 붙잡아주는 힘이에요. 그러면은, 오... 코어가 중심이 돼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크게 틀어지지 않아요. 오른발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차면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중심점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붙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오른발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른발은 붙잡아주기도 하고, 사용해주기도 해요. 조금 더 강한 컨택을 위해서는 오른발을 차줘야 돼요. 오른발에 키킹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키킹동작이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몸을 회전시키기 위해서 차주는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오른발에 뒤꿈치가 떨어지는게 아니라 옆부분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밀어주는 동작으로 오른발을 사용해주신다면 을은 오른발을 사용하는데도 을 오른발이 굉장히 잘 붙어있어요 그러면 은 지금처럼 이렇게 밀어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한 파워로 공을 때릴수가 있게 돼요자 그러면은 버텨주는 힘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우리가 오른발이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게 버텨주고 코어가 몸이 들리지 않게 버텨주고 이 버텨주는 힘들은 우리의 몸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힘을 쓸 때도 정확한 컨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버텼으니까 써야죠 쓰는 거는 어느 부분이 쓰냐 저번에 설명드렸었죠? 익스텐션 늘려주는 거예요 왼쪽 복사근 그리고 왼쪽 가슴을 타겟 쪽으로 쭉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코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몸을 늘려주는 것과 코어에 힘이 풀린 상태에서 몸을 늘려주는 거는 내가 이게 제대로 회전을 하면서 몸을 잡아주면서 익스텐션 동작을 해주냐, 아니면은 배치기 동작을 해주냐. 이거를 나눠주기 때문에 코어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붙잡아놓고, 붙잡아놓고 늘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사용하면은 몸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쭉쭉 늘어나면서 좀더 강한 힘을 쓸수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더 힘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잡았죠? 잡았죠? 늘렸죠? 자 그러면은 이때 최대한 빠른 속도로 클럽이 움직일 수 있게 몸은 최대한의 역할을 다 해줬어요 그럼 우리는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공을 칠수 있게 양팔 팔꿈치를 쭉 뻗어 주시면서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클럽이 흔들리지 않게 그립을 꽉 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립의 힘은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일 아래쪽, 제일 끝부분은 많이 들어가고 새끼손가락은 좀 많이 들어가고 여기 두 손가락은 힘이 빠져야 돼요. 여기가 19, 8, 7, 6 이런 식으로 점점 힘이 빠지면서 위에 부분은 강하게 아래 부분은 좀 약하게 잡아주시면서 그립과 클럽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그립과 헤드가 공쪽으로 갈수 있게 뻗어주는 양팔의 힘을 주시면서 몸을 사용을 해주시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늘어나는 힘, 잡아주는 힘 몸을 눌러주는 힘 거기에 클럽을 던져주는 힘까지 지금처럼 내가 어느 부분에 힘을 써야 되는지 알면 은 내가 공을 강하게 치면서도 공을 죽이지 않고 더먼 거리를, 더 시원한 스윙으로 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은그 힘을 언제 줘야 되냐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었죠? 백스윙 때는 우리가 힘을 쓰는 게 아니라고 백스윙은 힘을 모으는 동작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서 부드럽게 꾹눌렀으면은자 여기서 여기까지 조용히 오다가 여기서부터 한 번에 빵 터트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정말 시간을 오래 잡아도 0 5초예요 선수들의 경우 0.2초 나와요 자 그럼 그 우리가 0.2초를 나눠서 쓸수 있을까요? 못써요 우리가 정말로 골프가 생업이 아닌 이상 연습량도 부족하고 근육량도 부족해요 당연히 한해한해 한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운동신경도 더더욱 떨어지겠죠 그러면 은그 짧은 시간을 나눠 쓴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힘을 언제 써야 되냐? 팝에서 써야 돼요 여기서 부드럽게 내려오다가 한 번에 쭉 힘을 주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힘을 쓰는 타이밍은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부터 힘을 쓰게 돼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을 치고 계세요 그러고서 자기는 어, 이 부분에 힘을 쓴다고 천천히 내려오면서 사람의 반응속도는 생각보다 느려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타이밍 늦게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근육의 힘은 약하고 우리의 운동신경은 아무래도 젊었을 때보다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반응속도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보다 약간 느려요. 저도 생각보다 약간 느려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최고의 힘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써야 돼요. 왜? 여기는 시작이니까 아무리 힘을 쓰고 싶어도 가속이 안 받아요. 가속은 가면서 받는 힘이잖아요 시작할 때 받는 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부터 엑셀을 밟아줘야지 힘을 시작해 줘야지 여기서 꾹 밟으면서 최대한의 힘을 쓸수 있지 여기서는 엑셀을 밟지 않고 그냥 차 가만히 냅뒀다가 여기서부터 한 번에 빵 밟으려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죠 우리가 여기서 가볍게 조용히 내려오다가 이런 식으로 세게 들어가려면 지금처럼 몸이 흔들려요 잡아주는 그 많은 힘을 한 번에 사용할 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처럼 몸이 틀어지면서 미스컨택이 나오면서 오비가 나는거예요 힘은 탑에서부터 쓰시는거예요 백스윙 갔으면은 오른발이 붙잡아주는 힘 혹은 밀어주는 힘 코는 몸을 잡아주는 힘 왼쪽 복사근과 가슴은 열어주는 힘 그리고 양팔 팔꿈치는 강하게 뻗어지는 힘 그리고 그립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힘을 백스윙 탑에서부터 임팩트까지 멈추지 않고 쭉 강하게 써주신다면 라 우리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조금 더 강한 힘을 공에 전달할 수 있게 되면서 공이 좀더 앞으로, 똑바로, 몸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공이 조금 더 똑바로 진행을 하면서 더먼 거리를 보낼 수 있어요 골프는 재밌자고 치는 거예요 물론 잘 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골프는 여가예요, 취미예요 재밌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시원시원하게 공을 때려야 돼요 공을 때리는 방법은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대로 붙잡는 곳은 붙잡아주고 쓰는 곳은 써주고 하면서 공을 치셔야지 조금 더 재미있게 골프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힘이 들어갈 부분에 들어가야지 조금 더 공을 똑바로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전체적으로 힘이 다 빠져있게 되면 아무래도 흐느적거리면서 클럽이 흔들리면서 몸이 흔들리면서 미스컨택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힘이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방향을 잡아주는 데도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드라이버는 강하게 쳐야 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펌스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